이번 시간에는 키네마스터 편집 중급 두번째 시간이죠. 펜앤줌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앤줌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펜앤줌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은 촬영시에 카메라의 움직임을 좌우로 주는 것을 뜻하고요. 어, 키네마스터에서는 좌우뿐만 아니고 상하도 해당됩니다. 줌은 멀리 있는 장면을 가깝게 당겨서 찍거나 가까운 장면을 멀어지게 해서 촬영하는 것을 뜻하고요. 우리가 이미 촬영된 것을 줌인 그리고 패닝을 할수 없기 때문에 펜앤줌 효과를 편집을 통해서 주는 것을 뜻합니다 펜앤줌 효과의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멈춰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에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조금 줌인을 해도 화면이 깨지는 것이 없지만 동영상의 경우에는 화면을 좀 크게 하면 동영상이 좀 깨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영상 보다는 사진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어, 세로로 촬영된 사진을 좌우가 맞게 꽉 채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어, 그리고 클립이 여러 개 있는 경우 앞장면은 커지게 그리고 뒷장면은 작아지게 구성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펜앤줌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펜앤줌 효과를 적용할 사진을 가져 옵니다 어, 저는 지금 세로로 대, 촬영된 사진을 가지고 왔고요 위쪽에는 아직 덜핀꽃 그리고 아래쪽에는 활짝 핀 꽃을 가져왔습니다. 저의 계획은 덜핀 꽃에서 활짝 핀 꽃으로 시선이 이동하듯이 사진을 움직여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우선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고요. 우측에 바뀐 메뉴 중에 패앤 줌이라는 메뉴를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시작 위치와 끝 위치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을 볼수 있고요. 이어진 선들은 이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퀄은 시작 위치랑 끝 위치의 크기가 같다는 뜻이고요. 어, 이것을 해제해줘야지 이제 시작 위치의 크기와 끝 위치의 크기가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링크 해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썸네일 중에 위쪽 시작 위치에 터치를 해주시면 그 타임라인의 시작 위치에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썸네일 타임라인은 만지지 않고요 모니터에 사진을 크게 확대하고 그리고 위치를 조절해 줍니다 자 이번에는 끝 위치를 오른쪽 썸네일 중에서 터치해 주시고요 타임라인에 플레이드가 끝 위치로 온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모니터에 있는 장면을 크게 늘리고요 그리고 활짝 핀꽃이 나올 수 있게끔 위치를 해 줍니다 펜앤줌 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펜앤줌 효과를 적용할 사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선 두 개의 클립을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펜앤줌 효과가 적용이 안된 사진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따라할 펜앤줌 효과가 적용된 사진입니다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은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사진은 음, 덜핀 꽃에서 활짝 핀 꽃으로 시선이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플레이 헤드를 앞으로 가져오고요 뒤에는 헷갈리니까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자 지금 이 장면 하나의 움직임도 없는 장면을 플레이 헤드가 움직이면 음, 펜에줌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클립을 선택하시고요. 펜앤 줌이라는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 위치랑 끝 위치에 주황색으로 테두리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둘다 선택이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선들은 이어져서 이퀄로 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이퀄을 해제를 해야지 이제 시작 위치랑 끝 위치의 크기가 위치가 달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효과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일단 이 q u 로 되어 있는 링크 라고 하는데 이것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눌러주세요. 자, 이 q 을 눌러주세요 자이 상태에서 시작 위치는 지금 왼쪽에 플레이드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있고요끝 위치를 터치하시면 음, 오른쪽에 플레이드가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터치 하시고요 음,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썸네일이나 아래쪽에 있는 타임라인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왼쪽에 있는 모니터에서 덜핀 꽃에 어, 시선이 있다가 나중에 활짝 핀 꽃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 위치에 덜핀 꽃이 잘 나오게끔 해야겠죠 우선 사진을 두 손가락으로 확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덜핀 꽃이 나올 수 있게끔 아래쪽으로 사진을 당겨 주십시오 자 그리고 끝 위치를 오른쪽에서 터치를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크게 해주시고요 모니터에서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꽃을 잡고 위로 당겨 주시면 네. 오른쪽 썸일만 봐도 어떻게 변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체크표시 눌러 주시고요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끝위치에서 편집을 마무리 했으니까 타임라인에 플레이드가 제일 오른쪽 위로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겨 주시고요 플레이를 해 보시면 지금 펜에좀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